예, 안녕하십니까 박충인입니다 청계천 알고 계시죠? 교통을 위해서 그 위에를 덮고 도로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다시 복원을 해서 천으로 만들었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청계천을 취식의 공간으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 국민께서는 아시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불강천 말고 녹본천이라는 천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녹본천 위를 덮어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을 다시 복원을 해서 천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에 쉴 만한 공간이 많아지게 되고 도시 온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요 또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공간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은평 자체의 브랜드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촌동에 계신 분들이나 응암동에 계신 분들 그리고 녹번역에 계신 분들 조금 소규모로 어 가볍게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의사가 모이고 또 제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분동에 아, 거주하고 있고요. 어, 은평구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녹분동에서 주민자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예전 같으면 여기서 빨래도 하고 이제 어렸을 때 팬티만 입고 이렇게 무장년도 치고. 거기에 있는 그저 이런 송사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잡고 노랗뭐가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일단 찬성을 합니다. 불광천 자체가 천맥 어, 복귀할 때 많이 걱정들 했지만 사실 불광천이 복귀함으로 해서 많은 여기 주민들이 거기서 달리기, 뭐 걷기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주위의 생태계도 많이 살아나고 보기 많이 좋고 또 그만큼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다 입주가 되고 그 많은 저 차량이나 이런 걸때 새로운 길이 뚫리든지 아니면 길이 넓혀져야지 이런 와중에 사실 이렇게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교통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녹본천을 복원하게 될 경우에 교통이 혼잡해지고 번잡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서울시와 이미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응암역하고 역천역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교통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녹본천을 복원하더라도 녹본천 변에 도로를 또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소통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 혼잡의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녹본천을 복원하면서 도로를 만들 때그 도로의 양옆을 청계천처럼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천 가운데 정도 위치에 구천의 신곡천처럼 주차타워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역시 그 고민을 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천동에 살고 있고요. 한 3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뭐 대학 졸업하고 이 동네 와서 돈 벌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웃음>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고요. 어, 동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오거리의 특성인데요. 신사오거리였고 역천오거리였거든요. 다행히도 그 오거리의 곁길들입니다. 그 길이. 그래서 주변으로 얼마든지 분산 가능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좀 볼거리가 좀 있는데였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분수 광장이라든가 뭐 약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천을 복원하면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문화적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런 고민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신곡천 또는 청계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뭐 공연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쉴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녹본천을 복원했을 때 그런 공간 만들 생각이고요 이 녹본천 복원이 되면 역천역의 이제 평화공원 쪽그 다음에 응암 쪽의 신사오골리 교통선 부분을 좀더 문화적인 어떤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청계천의 소라광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문화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견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